이닭 소스에다가 치즈랑 베이컨 추가한 김치전은 안될 거예요. 1리터 남았다 치고. 휴대폰하고있는까잘안어 2월 말. 1回ソウルに帰ってきてからもう3ヶ月が経ちましたぶっちゃけそこまで長い時間ではないんですけど帰らないことと帰れないことは違くて韓国料理も食べたいし母の手料理も食べたいし東京にも韓国料理屋さんって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まあ今状況的に外に出るのはちょっとあれだし <笑> え、図面で直接作って食べるしかなくて。作るって言っても本当に大したことではないんですけど、普通にスーパーでも売ってる新大久保とかまで行かなくても。普通に買えるキムチチヂミです。もともと韓国ではこういうチヂミを雨の日に食べる文化というかしきたりというか習慣というかそう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ちょうど明日が雨だし。 원래 부침개라는 게뭐 기본 재료 넣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좋아하는 재료 넣고 구우면 끝이죠 머리가 왜 이래? 사실 저는 매운 거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유장 뒤집어질 만큼 매운 거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매운 게 불닭볶음면인데 그래서 생각을 한게 불닭 소스만 반죽에 좀 추가를 하면은 뒤집어지게 매운 김치전이 완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 하아 일단 저는 불닭 소스에다가 치즈랑 베이컨을 추가한 김치전을 만들 거예요. 네, 재료는 여기 보시다시피 파랑 양파 그리고 베이컨 그리고 김치 치즈미 치즈미 치즈미 이게 원래 사투인데 부산 사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치즈이라고 부르더라고. 요 이게 2인분인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1번에 물을 120ml 넣고 이를 넣어라 이렇게 가루를 탈탈 털어놓고 물1 2 0 2 l 리터짜리인데 반이니까 101리터 0 남았다 치고 1분의 2 정도 넣으면 돼 음. 맛있다 약간 묵은지 볶은 묵은지 같은 양이 좀 많겠는데? 화활한정 많겠는데? 소스이넣 많겠는데? 이은 이게 잘 뒤집어야되는데 뒤집게가 없어 그래 지금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뒤집지 뭔가 뒤집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 <웃음> 안될것 같긴 한데 <웃음> 우리 화니까 재미들리는데? 재료가 속재료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좀 퉁퉁해져서 치즈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도전 손목 스냅 같은 게있공이야가게거이거려운게 뭐가 될까? 이가고게고게뭐정이가가고고 그냥 다만들고위에다 치즈를 뿌려서이렇게 녹일거예요 쓱안에 들어가니까 잘덕고덕해가에고이게다안에익은건게안익은지아잠에서놀 음. 음. 음. <웃음> 지금 도잘리한다고 너무 더워가지고, 땀땀. 흘렸더니 <웃음> 지금 맛을 안 봐도 맛있는 걸알것 같아, 그치? 와! 이게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치즈에 베이컨에 김치에. 음, 되게 맛있어요. 진짜 안에 속재료 막 추가해가지고 먹으니까 약간 피자 느낌도 나고, 오코노미한 게 느낌도 나고. 불닭소스를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넣었는데 매운맛이 없어 약간 진라면 순한맛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인들이 막 매쁘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매쁘심을 불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매워 내가 불닭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원래 한 판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남은 거 구워가지고 다시 더 먹어야겠다. 배가 안 차. 마지막 한 입. 근데 난더 구워올 거예요. 카메라 설치하기 전화하고 싶어서 그냥 핸드폰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하가지고. 그래서 아까 안입었봤는데 아까 잘안 입었던 이유가 더 있으세요 두 번째 거는 여기 처음 거보다 더잘맥을 떼고 있네요 아, 이번에 치즈를 넣지 말아봐야겠다요 공연의 맛은 바삭바삭하그대 어젯밤 구워왔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 선풍기 소리 때문에 어디오안 될까 봐 선풍기도 끄고 있어가지고. 저 이번에는 치즈를 안 넣었어요. 맛있겠다. 치즈 안 넣어도 맛있다. 치즈안 넣으니까 조금 더 김치 맛이 살아나는 듯한? 제가 지금 일주일에 5일은 일을 하고 이틀 쉬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원래.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는 잠깐 사무실 나갔다가 이틀은 재택근무고 이틀은 코로나 휴가 하루 또 쉬는데, 그래서 나름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촬영하고 남는 시간에는 운동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그 정도 밖에 없어가지고 일상이 굉장히 단조로워서 예전에 나 한글도 떼기 전에 완전 애기 때 사촌 오빠랑 우리 언니랑 같이 하던 게임이 있어요 바람의 나라라고 도토리 다판다 이거 아시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게임을 오랜만에 하려고 아침에 다운로드 를 해놓고 나갔다 왔는데 다운로드를 한지 지금 6시간짼데 23%밖에 안됐어요 러다 갑자기 꺼졌어 아. 그리고 이케부쿠로에 신전떡볶이가 새로 생겼대요 근데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또 먹으러 가기도 그렇고 아. 이게 예인분이라는게 말이 돼? 나 혼자 다 먹겠는데? 불닭소스를 넣어서 살짝 매콤한 맛이 나기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맵진 않아 확실히 원래 있는 그 기본 재료만 넣고 굽는 것보다 뭐 베이컨이니 야채니 이런 거 많이 넣어서 굽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오코노미야키 같아요 약간 매운 오코노미야키 심심하니까 인스타 라이브나 하면서 먹어야겠다 아무튼 굉장히 맛있으니까 신혼쿠고 이런데 못갈때 한국 맛 느끼고 싶을 때 만들어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